아니 지금 슈퍼농부 양파밭인데 예 이게 뭐예요 지금? 뭐하는 거예요? 어, 도자로 양파밭 했던 자리를 다시 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양파밭을 슈퍼농부는 왜 논으로 만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뭐하시는거예요 양파밭이었거든요 네올 6월 달에 양파수확했던 그밭이었는데어 그때 밭을 만들 때 원래 논자리를 어 흙을 당겨서 앞에가 높고 뒤에가 낮게 경사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이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모든 밭들은 어 화면상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뚝이랑 여기를 비춰주시면 앞쪽이랑 뒤쪽이랑 경사 길 높이가 차이가 나죠 벌써 아, 저기서 그래. 아, 저거 영상을 찍어주시면 그맨 앞쪽 여기랑 뒤쪽이랑 이 경사 각도가 한 5, 60cm, 60cm 정도가 나옵니다 아, 이렇게 맨 앞쪽은 길 높이까지 딱 되있고, 천천이 가면서 뒤쪽으로 높이가. <놀람> 어제 태풍이 지나갔는데 여기도 어, 마늘 심으려고 이제 준비해놓은 밭인데 그 도자 가지고 도자를 불러가지고. 약간 울퉁불퉁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경사를 원래 잡혀져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한번더 손을 본 자리입니다. 아...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밭에 물이 하나도 고여있질 않죠. 아 뒤로 이제 배수관 물빠짐이 돼서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고 있거든요. 저쪽 위, 가 높고. 저기가 높고 뒤쪽에 이제 배수로 쪽, 뒤에 물빠지는 쪽이 맞죠길 밑에 길 있다. 길밑고 네. 쪽로갈 수. 길 위에 있네? 네, 길 위에 있고 어, 네여기는길 네. 위에 있고 여기는길 어. 밑에 있고 네. 불도저 불도저 소거한면 <웃음> 얼마에요? 저건 조금 커서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<웃음> 몇 시간이래요, 이거? 어, 한 3일 정도? 이두 자리 관리하려 그러면 시간이 다른 자리 배수 잘 되고, 기존에 있던 밭 다섯 필지 관리하기보다 더 힘듭니다. 음. 그래서, 손도 많이 가고, 그 다음 경제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, 다시 논으로 만드는 겁니다, 이렇게. 와, 이거 비용이 어, 많이 들텐데. 양파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밭을 논으로? 예. 앞으로 수가안맞지 않나요? 어, 쌀값 많이 떨어지는데, 안 그래도 마을 주민분이 금방 오셔가지고, 왜, 밭하지 다시 논으로 만드느냐 쌀값도 쌀 건데 그런데 그이두 자리는 약간 이 토질 자체가 찰 땅이고 그 수분을 한번 먹으면 잘마르지를 배수가 잘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어한 앞에서 뒤로 들어가면서 한 40% 이상 40% 이상은 집니다 물 배수가 안 되고 비가 한번 오면 어. 한 2주 정도 이상은 땅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어우 돌덩이 돌덩이 한번 굳으면 딱딱해지고 물 한번 먹으면 완전 찐득찐득해지고 여기 앞쪽은 어, 그래도 토질이 괜찮습니다 배수도 되고 50% 정도의 흙 토질은 이렇게 밭을 사용하기 좋은 흙이 있는데 나머지 뒤쪽에 밭들은 <웃음> 비옥을 한 다음에 똑같은 그 배수가 잘되고 안되고 차이에서 느껴지시죠? 어. 어, 밭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, 경사를 많이 줬었습니다 앞에가 한 70cm 정도 높았고 뒤에가 낮았거든요 이제 앞에 높은 곳을 흙을 땡겨서 낮은 쪽으로 밀어서 이제 수평을 맞춰서 어 물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논을 하려면 수평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어, 이런 밭들은 다시 논으로 와. 다른 자리들보다 시간이 배 이상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배 이상 신경 쓴다는게 왜 그러는 거예요? 한번 비가 오면 다른 밭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배수가 잘 되고 해서 장만을 할 수가 있는데 비가 한번 오면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이상 3주까지 있어야 이 토질상 그차르이 많다 보니까 땅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음. 그러면 이 밭을 빨리 끝내고 다음 자리 넘어가야 되는데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이 밭을 또 심기 위해서 중간에 또 비가 한번 오면 또 미뤄집니다 뒤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하기가 밭으로 쓰기에는 좀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논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 7년 정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어 이제는 그 득과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2000평에서 수입을 올리면 또 괜찮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동마을 주민들이 어, 여기 신경 안 쓰고 기존에 있는 거 관리를 잘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득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<웃음> 우리 슈포농부는또 새로운 변신을 합니다 밭을 다시 논으로 이게 웬만한 농부들은 잘 이해가 안될 텐데 어찌됐든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걸 선택하는 우리 슈포농부의 선택 야 대단합니다 굳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, 사람이 또 힘들고 너무 지, 지쳐 지치 네. 그거를 방지하고 새로운데 힘을 몰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자는 슈퍼노의 네.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간과 공을 들일 시간에 다른 자리에 어,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정성을 쏟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, 수입을 다른 곳에서 충분하게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<웃음> 멋쟁이 <웃음> 멋쟁이 <웃음> 과감한 <웃음> 네. 선택과 과감한 투자 네. 이런 것들이 그 농사를 또 농업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.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 t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. Here we go.